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인 환자가 왔습니다. 수도권 모시가지 구도심이라 원래 외노자가 많은 동네입니다. 영화 아수라의 모티브 마이 도시 성격상 외국인은 중국인이 많은데요. 일본인은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의 설레임과 함께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얘기해보니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국으로 시집온 세대이었습니다그 종교가 궁금하실 텐데요. 부부가 함께 치료받으러 다니는데 치료 만족도보다 대화 만족도가 더 크다고 다. 오늘은 어깨가 뭉친 증세, 즉 한방병명으로 한강이고 일본어로 카타고리라고 말하니 바로 알아들으시고 반가워하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역시나 며느리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로 빠졌어요. 그러고 보니 한국 여성들도 잘 안하는 시집살이를 하는 분이셨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눈가리고 3년. 한국어 관용표현과 함께 시집살이에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하니 엄청 공감하며 밝아지시네요. 일본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말처럼 재미있어 하신 건말 걸어주는 저를 배려해서인지 정말로 몰랐던 것인지 오늘도 재미있어 하면서 들으시더군요. 그리고 니코 도쇼구. 도쿠가와 이에스의 사당입니다 입구에 있는 산자루상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도 잘 모르시더군요. 일본인인 자기도 모르는 것을 안다고 신기해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건 사실 일본인이라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분이 모르는 일본 이야기 하나 안 것일 테고. 암튼 왜 도쿠가와 얘기를 꺼냈냐면 그 사당에 아 일본에서는 신사라고 하죠. 세 마리 원숭이가 눈 맞고 입 맞고 귀 맞고 있는 양각 구조액자가 있습니다. 이 신사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은 단연 세 마리의 현자 원숭이일 것입니다. 첫 번째 원숭이가 악한 것을 보지 않고 두 번째가 악한 것을 말하지 않고 마지막 원숭이가 악한 것을 듣지 않는다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은 이에야스가 타고 오를 신마에 거쳐인 마국간에 새겨진 8점의 연작 중 하나로 원숭이를 활용해 인간의 일생을 단계별로 표현하면서 각 단계에 해당되는 지혜를 교훈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마리 원숭이는 어린아이에게 사악한 것은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않도록 당부함으로써 나쁜 것을 피하도록 가르칩니다. 라고 관광안내서에 써있습니다.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사람들에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고의 세월을 참고 견디어는 것을 상징하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면 에도 막부를 연 인물로 그 집안이 수백년간 대대로 일본 실권을 쥐었는데? 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쇼군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여러 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진시황에 비견되는 마왕으로 알려진 오다 노부나가와 우리와 특히 악연이 있는 마왕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장시간 숨죽이며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곡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두살때 어머니를 잃었고 여섯 살때 적진 이마가와 가문의 인질로 잡혀갔고 간신히 살아남아 뭔가 풀리는가 싶었던 장면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트집으로 자신의 장남을 할복시켜야 하는 비극을 보기도 했지요. 사실 에도 지금의 도쿄로 영지를 옮긴 것도 히데요시에 의해 당시의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쫓겨간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남자다운 사람이란 인내력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도쿠가와 어록 가운데 으뜸으로 치는 대목입니다. 도쿠가와 천하가 달성될 때까지 그는 이세 마리의 원숭이를 잊지 않고 살았다고 봅니다. 자신에게 화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신조를 마음속에 새기며 전국시대를 지나왔겠지요. 조금 더 조각상을 설명하면 자로란 일본어로 부정의 어미라서 키카 자로미 자로이와 자로라고 하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말하지 않다카 됩니다. 원숭이가 일본어로 사로인데 다른 어감과 결합하면 자로로 변합니다. 세 마리 원숭이를 산자로라 하는데 앞서 말한 부정의 어미 자로와 동음이지요. 그래서 산자로라고 하면 일종의 말장난도 되고 상징적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참고 견디며 기다린 그의 처신을 저 원숭이 조각으로 상징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기회를 타 새끼가 하라에서 토요토미 집안을 무찌르고 일본의 패자가 되지요 결론은 결론은 버킹가 뭔 개소리야 며느리 역할이나 천하의 이해하스나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니 그세대이 엄청 좋아하더라는 아... <목소리> 암튼 오늘의 야매 잡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